음, 고관절 이렇게 왔다 갔다 넘겨 보세요 오른쪽에도 <웃음> 차이가 확실히 나네 여기서부터 가동 범위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스쿼트 할때 여기 다 먹고 네, 그동안 혼자서 운동해 보는데 좀 어떠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대장님께서 좌우 균형을 신경써주셔서 신경써주셔가지고 이동을좀 편하게 할수 있었는데 혼자 하다보니까 좌우 균형 맞추기가 힘들고 네. 가슴 운동을 해도 오른쪽 가슴이 더 많이 늘고 광배도 네. 더 많이 들어올 거고 맞죠? 얘 예, 근데 진짜 많은 헬창 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한 쪽만 많이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원인을 아셔야 되는데 그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왼쪽 경각대가 약하다고 하셔가지고 경각골의 그러니까 기능이 이제 안정화 기능이 좀 약한 거죠? 그 부분이 약하라고 하셔서 왼쪽 등 날개뼈 쪽 근육을 풀고 능형근 쪽 그리고 전거근 쪽 전각근 운동 활성화 시켜주고. 상 최대한 맞춰 맞아요. 이게 보통 트레이너분들이 하는 접근이에요. 근데 어 저는 좀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견갑대 쪽이 많이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신경 쓰는 게뭐능형근뭐 여기 전각근 이런 데를 신경 쓰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벤치 플러스 뭐 로우 운동 이렇게 땡기잖아요. 만약에 땡기다가 여기가 풀려요. 한쪽은 잡히고 한쪽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이렇게 뜰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견갑골이 뜨면은 가슴 등잘안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뭐 가슴 등 땡기면 약간 이렇게 된다 알게 모르게 특히 턱걸이 할 때. 턱걸이 할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은 일단 여기 안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한 근육이 안 들어간다고요.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능형근, 전거근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코를 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딱 잡아보면 은 여기가 갈비뼈가 더 만져지고 여기는 잘안 만져지거든요. 응,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코어가 약해요 뭔가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견갑골 아까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전거근, 능연근이 타고 이렇게 연결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리가 약하니까 다 깨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어 강화 올렸어요 뭘 했었죠? 이 사이드 밴드 짐볼 위해서 이렇게 버. 짐볼 위해서 버티기. 저는 그런 운동을 먼저 해 주라는 거죠. 먼저 선 자극으로 넣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약한 부위 코어 운동을 해 줘라. 해준 다음에 전거근 세팅을 해 줘라. 그리고 능형근 세팅하고 그런 식으로 먼저 세팅을 해 주면은 훨씬 더 운동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 골반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기울어 버려요. 그럼 어깨 어떻게 봐요? 어깨 봐 봐요. 어깨가 뜨잖아요. 애초에, 아니, 이거 막 상체 막 조져놨어요. 상체를 막 엄청 막 이렇게 막다 세팅해놨어요. 근데, 이 축이 기울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어깨가 뜨잖아요 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어깨가 뜨면 뭐라고 했죠? 안 들어간다 했죠 네 그러니까 골반에 기울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건 생각보다 골반에 기울어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회원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요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은요 한 90% 이상의 분들은 왼쪽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X자로 이렇게 축이 이렇게 여기가 안 좋아요 여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버리니까 이게 뜨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른쪽 골반 쪽을 스트레칭 해주고 풀어줘라. 마사지를 해줘서 원래 정상 상태로 만들어줘라. 그렇게 하면 은좀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간 뭉쳤을 때뭐 소용근이라든지 그런 부위를 먼저 풀어보고, 안 되면은, 뭐, 전거근, 뭐, 능형근, 이런 데를 자극시켜주고, 세 번째로는 여기 코어를 신경 써보고, 이 좌우 대칭을 맞추고, 네 번째로는 그래도 안 되면, 골반을 맞춰라.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는 거의 좌우 불균형이 해결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가동 범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져가시지 마셔라.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돼요. 근데 왼쪽이 안 돼요 근데 그냥 오른쪽 기준으로 셀, 셀이 갈겨 버려요 뭐 덤벨로 할 때는 모르겠으나 거의 바벨로 하거나 푸시업 했을 때는 얘 기준으로 맞추는 게 비대칭 심하게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네, 약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번에 혼자 했을 때 상체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이 상체를 어떻게 할까 위주로 계속 고민을 하고 그쪽을 봤었는데 코어를 잡아야 된다는 걸 오늘 알려주셔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매치 탈출 연구소의 이정원 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고관절 이렇게 왔다 갔다 넘겨보세요 오른쪽에서는 그치 차이가 확실히 나네 빡빡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빡빡한데 스쿼트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배가 터진 거예요 여기가 다 먹었으니까, 무게를. 여기는 빡빡하고 여기는 잘 열려요. 그러면 무게가 일로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터져서 여기가 완전 느낌이 실제로 어땠죠? 옆구리가 좀 많이 뻐근하다고 해야죠. 오른쪽이? 네. 뻐근하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로 다 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가동 범위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스쿼트할 때 여기 다 먹고 그럼 여기 찌그러지니까 여기 가 어깨가 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아까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골반. 골반을 잡는 게 여기를 잡으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스쿼트 할 때도 이렇게 같이 먹을 거예요. 같이. 같이 먹으면은 이 골반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왼쪽도 괜찮아지겠죠. 오케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케이.